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강달라는 끝났다. 자, 2022년에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을 힘들게 했고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강달라 현상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지는 듯 합니다. 물론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듣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지속적으로 강달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음이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달러든 주식이든 경제든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달러 현상이 마무리되어지는 것 아닌가 사이클이 다시 돌아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달러의 방향성과 관련되어서 달러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재택크 있죠.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해당될 것이고 또 국내외 주식, 특히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달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그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1월 17일 날 1달러 1200원을 돌파할 때 달러 지금도 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대다수 금융권에서는 달러 지금 오버슈팅됐다. 조만간 진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7월 27일에 날 1,300원을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오버슈팅됐다. 아마 가을 정도 되면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도 저는 달러가 없다고요. 빨리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강달라는 이제 마무리되는 듯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섯 가지 이유인데요. 우선 최근 보면 일본 엔화가 굉장히 급락했죠.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은행에서 강하게 개입합니다. 환율 개입을 하죠. 물론 한국도 최근 환율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율 개입은 말이 좋아서 환율 개입이지, 나쁘게 표현하면 환율 조작입니다. 자, 혹시 몇년 전이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여러 나라가 항상 노심초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은 노골적으로 한율 개입하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도 한율 개입을 하고 있는데 즉 한율 조작입니다 과거로 따지면 그런데 미국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 생각하더라도 강달러가 너무 심하다 심했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파운드화.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엘리트 새 총리가 순액, 순액 새 총리가 등장했죠. 이 양반은 엘리트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또 금융권에서도 미국의 아주 큰 금융권 글로벌 금융회사에서도 근무했던 친구죠. 이 친구는 보수당이니까 원래 보수당은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죠. 당연히 이 친구도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고 인폴레 대응이 급하다 이 이야기를 했죠. 전임 총리하고는 완전 딴판입니다. 그래서 파운더화 안정을 기대한다. 자, 파운더화가 안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반대로 달러와 약세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금리 인상은 서서히 정점을 치닫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7부 능선은 넘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고 그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나오는데 조절을 하든 안 하든 떠나서 금리 인상이 서서히 정점으로 이루고 있다. 내년 1, 4분기 정도는 정점을 찍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강달러 현상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결국 달러는 미국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 합니다 그런데 이 11월 달 미국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내 민주당이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자, 미국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죠 말 그대로 중간평가이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당연히 투표권을 가진 미국 자국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물가죠. 고물가에서 강달라는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고물가를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강달라 현상을 취속하겠죠. 그런데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면 이제 바이든의 눈길은 어디로 향하냐, 향해야 하냐면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유럽을 향해야겠죠. 즉 동맹국가들을 향해야 합니다. 자 동맹국가들은 겨울, 11월 이후에 겨울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훨씬 치솟을 거다. 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치솟는다. 이 이야기는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서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면 그나마 에너지 가격도 비싸지는데 수입 물가, 강달러로인한 수입 물가도 계속 비싸집니다. 그러면 유럽 동맹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중간선거가 큰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내일 모레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따라서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문제보다는 국외 문제에 바이든이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강달라가 끝났다. 제가 강달라 현상이 마무리되는 국면인 듯 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 하면 은 최근 한달 동안에 원달러 환율의 추세를 그려놓은 겁니다. 대체로 보면 9월 중순 이후에 1,400을 돌파한 다음에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으로 더 치솟을 지적 1,450원을 돌파해서 1,500원으로 치달을지 알수 없으나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상승 추세가 꺾였다. 설령 주식도 마찬가지죠. 상승한다해서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서 오르죠. 하락한다해서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면서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뭐 1은 10원이라도 환율이 오르지 않겠다는 라 뜻이 아니라 설령 오르더라도 그 확률은 줄어들겠다. 즉 추세는 꺾였지 않나라는 뜻입니다. 물론 당연히 변수는 있죠. 예, 근데 뭐 핵전쟁 우리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또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우크라가, 우크라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고. 중국 문제도 참 애매합니다. 중국이 독재, 시진핑이 3년 이미 확정되면서 중국에 대한 금융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독재 때문에 더 나빠질 것이다.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경제민주화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경제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이 독재가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왜곡되는 현상이 생기고 특히나 거대한 중국에서 말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최근에 3년 이미 확정된 이후, 이후 며칠 동안 계속 위안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는 괜찮습니다. 서프라이저라고 할 만큼 예컨대 9월달 GDP 성장률은 3.5%인데 대부분의 추정치 3.3, 3.4를 초과했습니다. 8월 GDP 성장률이 0.4%와 비교해보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죠. 중국은 아시다시피 독재정권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당 정권이죠. 이 공산당 정권은 거시적으로 보면 망합니다. 그렇죠?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부동산 문제도 있죠. 그런데 단기, 중기로 보면 계획경제, 관리경제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 중기로는 오히려 괜찮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제가 극과 극인데 당장을 보면 부양책 등등으로 인해서 당장 살아날 기미가 있겠다 싶은데 부동산이라든지 독재 이런 등등을 또 생각하면 좀 애매한 국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위안화가 강해지면 영내 같은 영내권에 있는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좋아지죠. 즉 달러가 약해진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보았지만 파운드화가 안정이 되고 중국 위안화도 조금 강해지면 달러 약세, 강달러가 마무리되는 국면에 더욱더 속도를 낼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저는 장기적인 중국 독재 강화보다는 당장에서 프라이저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변수는 변수죠. 또세 번째 변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같은 고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고 오히려 치솟는다. 그러면 또 금리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겠죠. 이 같은 변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사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환율 수준은 제가 생각할 때 어깨에서 머리 정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에서 예컨대 뭐 1450을 돌파해서 뭐 1500원도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업등락을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마무리되는 강달러가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맞추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달러가 꺾이면 구체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식형 자산이 상승합니다. 자, 올해 원달러 환율이 21% 상승했죠. 달러가 21% 상승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3, 21% 달러가 상승하는 동안에 코스피는 30%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8% 하락했고, 미국도 마찬가지. S&P500은 28% 하락했고, 나스닥은 3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는 다른 나라도 힘들게 하지만, 미국 기업들도 힘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미국도 대단한 수출 기업들이거든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애플, 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등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외국에 엄청난 수출을 하는데 이게 강달러면 아무래도 달러 환차손이 생긴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한국만 보더라도 한율 21% 상승할 동안에 한국 주식들 다 깨졌죠. 근데 미국 주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S&P500, 나스닥 이것은 평균이지 않습니까? 지수 평균,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서도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 많고요. 또 미국 전체 나스닥 상장 기업을 다 따져보면 70%, 8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달러가 꺾이면 그만큼 주식형 자산의 상승, 이게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래서 할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해야 할까, 판단해야 될까. 자, 강달러가 끝났다라고 할 때는 앞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식형 자산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즘 주식 때문에, 특히 손해난 주식 때문에 물린 분들 많죠.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조금 더 인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하고 있지 않더라도 순수하게 달러를 가지신 분들 있죠. 달러를 가지신 분들은 돈을 벌고 있죠. 자, 이때는 일부라도 수익을 조금 실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강달러 때는 달러를 팔고 한국에 많이 하락한 값이 싸져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혹시 투자 성향이 되면 한국의 자산 매수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사는 것은 어떨까? 예근데 지금 달러가 비싸져 있는데 아직은. 이것이 달러가 떨어지는데 미국 주식을 사면 환차 손이 생기잖아요. 미국 주식 올라도.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지수 평균보다 원달러 환율 이게 환율차 보다 지수 평균조차도 그 변동폭은 더 큽니다 그러면 개별 주식은 더 크겠죠 그래서 환율은 예컨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개별 주식 상승률은 그보다 더 크다라면 선택할 수 있겠죠 또더큰 틀에서 보면 국내 주식 투자랑 분산한다, 이런 차원에서 큰 틀로 분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 정도 드립니다. 오늘 강달라는 끝났다, 서서히 강달라 현상이 마무리되어 가는 듯하다,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오늘 방송이 조금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